已经已经打了车你别打车了打车的那个拍风景的地方他去不了我要带你去的都是那个呃驱动车去不了的那个都冬天的那个那个风景已经打了车我们的车我们的车马上来但是如果取消的话给给他包车给他包车啊真大<笑> 야이런데 있어? 아에계단네 이거? 어 여기는 여자친구로 와야 될것 같은데? 아 저기 거울이 있길래 나는. 반대편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반대편 아니구나. 112원, 22,000원 정도 하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 높은 빌딩에 비해서는 막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야. 이만 2천원, 2만 7천원. 저기 응. 우영우 있어. 와 너무 고급스럽게 나온다. 야 커피숍에다가 연기를 뿌린다고? <웃음> 어? 이야 기가 막힌다. <웃음> 야, 애기 엄청 이쁘게 나와 이게 틀리는 게 아니구나. 잠깐만 놓고. 어, 야 이런 곳에 호수, 호수. 호, 이런 곳에 호수가 있어? 아, 냄새 너무 그렇다. 음! 음, 너무 귀여워. 음, 너무 귀엽다. 야, 이거 진짜 뭐 아무것도 안 보이냐? 야, 진짜 이거 할랭가 같다. 어떡하냐? 와 <웃음> 여기 맞아 <맞죠>, 근데? <웃음> 어 드디어 찾았다. 와우. 와물 위에 떠 있는 건가? 걔는 뒤로 지나가야 돼 하나 둘셋한번더한번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 둘, 셋. 하나 하나, 둘셋 이런 시골에 지금 이런 미용실이 대박 오린 진짜 행복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거였네 오원이야 네. 커트가? 네. 여기 사람들 너무 우울해 보이잖아. 얼쑤죠? 제목 얼쑤죠? 쫄 따다 바우수 있어요? 쫄 따르고 저는 넓은 게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긴 거보다 넓은 거 다시 한번 해봐요. 와우! 장 파는구나. 와 지금 여기가 지금 중국 그거 옛날 버전 검정 고무실. 와. 야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 불량 식품들. 일단 이런 딱지 같은 것도 보니까. 와. 야 이런 것도 굴렁쇠도 있어. 이렇게 맥주로 먹어? 그래 먹어. 가보자. 른뷰, 아, 진짜 진짜 对, 진짜 어. 와, 이런 뷰, 괜찮은데? 빙빙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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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야, 스키. 아, 스키. 아, 아나타치와 코코니 스냅로. 아, 아, 원피스 저스 원피스. 스카와스 원펀맨. 우와 원펀맨 오원 다치. 어토아 아. 이 치치 카노, 저 어실 정도아 아, 이치구 아, 뭐야? 이거는 뭐야? 이아는 뭐야? 이는중에 이거는 뭐 아, 이는데 왜?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아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는 뭐야? 이야 어, 다아부용부용야부용부처부처 어, 왜부야 거치, 어, 어, 아, 어, 음. 아, 네. 아, 근데 노아랑 부인다. 술 취했었을 때 비슷하다 중국어야, 이래요? 너가 뭘 하든 어? 님어님어예허 아, 1 0이야 끊는... 아, s o r 왜 아, <웃음> 아이 <웃음> 이거. 아, 이어어 아. 갑자기 갑자기 계산해 주시는 거야? 네. 뭐야? 네. 뭐야? 이거 공짜로 먹었네? 아, 아리가 또 도모다치. 예, 아, 네. 어? 어, 해시이셔시시시시 게... 어? 어, 시시不好是人 对这这口子太好水哦哦熬夜身体也不好嗯奇怪呃呃呃呃呃 t h a n k you. you. 나봐 도마다치 어 도마다치 알 어? 어, 어 오마이와 뭐.. 신데이로 투마로 길거리에서 뭐해요 대체 길거리에서 뭐하는 말이네 인가? 피부는 소중하니까 근데 날씨 너무 좋다 오늘 아, 저기서 밥 먹고 있는 게 안쓰러워가지고 스마트폰 쓰지 않나? 통어? 어 날씨가 있었어 야이 사람 무게로 누르는 게 진짜 기가 막힌다 <웃음> 너 해주는 사람이 한열번 물어보네 한 번도 안 물어보네 자기 기술에 이미 자부심이 있는 거지 두달 했다는데? 고통 바와 끓여 깍게 넣어지 <웃음> 아 가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근데 먹을 만한 편이죠. 음, 맛있다. 미용 커트보가 왔어요. 오, 근데 저잘 나왔다. 오, 어머 귀엽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마지막 손님이잖아. 생각해 보면, 그쵸 이제 마지막 손님이죠. 다 찍어둬야지 마지막 손님. 빨리. 오, 어. 요